음. 어떻게. <웃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결울정고입니다 역시나 이제 저는 이런 공지영상을 찍을때마다 케을키게되는데 제가 이번에 케을키는 이유는 여기, 여기 사진에도 나와있듯이 이제 이번주 토요일이죠 이번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이아페스티벌에 제가 참여하게됩니다 네. 그냥 저보러 오시면 돼요. <웃음> 장난인 거야요 아무튼 저외 이제 채널 좀비왕에서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위치는 그 고척 스카이돔에 있고요. 고척 스카이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부스는 다이아 스테이지 뒤편 컨벤션 부스 D2 부스고요. 시간은 이제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제 풀로. 열려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행사도 껴 있는데요 이제 16일부터 16일 12시부터 1시까지 오버워치 시청자 대전을 이제 진행하게 되어 게임 존에서 그건 물론 저도 참여하게 되고요저외저 저 채널 좀비왕에서는 윤쟁이 조선생 그리고 흑열 전국 이렇게 3명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6일 1시 20분부터 2시까지는 이제 저희 멤버들과 토크와 팬미팅을 할수 있는 이제 장소가 마련될 겁니다 그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멤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이제 채널 준비한 멤버들은 앵간하면 대부분 참가하게 되고요 이외에 이제 캐리커처나 이제 굿즈 판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끼르 쿠션 있죠 그거라든지 이제 많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보러오세요 아시겠죠 15일부터 16일까지 이제 벌어제는 다이아 페스티벌 오셔서 저희 부스에서도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꼭참여해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결정구였습니다 안녕